안녕하십니까. 1위 t입니다. 오늘 날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제가 밤낚시를 하러 왔습니다. 과연 밤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돌아다니는지 제가 후라시를 들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있어요? 어. 오 피라미, 피라미. 어, <웃음> 자어디어디어디야잠깐 어, 잠깐 잠깐 잠깐. 잠깐. <웃음> 뭐야? 야 피라. 여기 뭐해? <웃음> 뭐야? 들어갔는데? <웃음> 너무 쉽게 잡은 거 아니에요? 아빠? 그러게, <웃음> 예 비몽사몽 좋은 거잖아 <웃음> 비몽사몽에? 음. 이거 봐, 이거 봐 야, 피라미가 자고있어 어마어마하게 크네 자, 피라미 자, 뭐가 있을까요? 이 피라미들이 움직이질 않네요 뭐 있어요? <목소리> 뭐야? 뭐야? <웃음> 너무 쉽게 잡는 거아니야 아빠? 이게 아유, 도밤낮만요 그냥 후라시 비치고 그냥 면 되는데? 그러게 야, 필요해, 필요해, 필요해 여기서 제한볼까요 미꾸라지 있었어요? 가끔은 물어볼래요? 그 살살 보면될거 같은데? 이쪽으 지나갔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응 또 도전해드렸어 오 미꾸라지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밤에 족대 낚시를 해야되겠는데? 자, 오와토종미꾸라지다 오, 이야 토종미꾸라지 <웃음> 뭐가 있어요 아빠? <웃음> 이거 뭐야? <웃음> 얘 뭐해? 자셔 잡아 볼까요? 팔뚝을 걷고. 뿅. 어, 한번 좀 잡아 볼까요? 오 어, 뭐야? 들어가는데? 치가 들어가. <웃음> 자기가 알아서 들어가는데? 어어 뭐야 뭐야? <웃음> 야! 있었어? 옆에 건못 봤는데? 어, 옆에 건못 야, 뭐야? 두 마리가 있었어? 와, 대박이네. 두마리까지 뭐야? 잘 봐야 되겠네. 야, 이거 뭐. 야, 바닥에 뭐가 있어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야너 도망을 못 가. 야 글리가면 어떻게 가냐. <웃음> 뭐야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우리 아빠. <웃음> <야>. <웃음> 뭐야 맨손으로 잡았어. 야 <웃음> 맨손으로 잡으시네요 아빠. 어이, 야, 야. 아니, 밤이니까 얘네가 그냥 잡혀 주네. 응 음. 갑니다. 헐! 이거봐, 홀바그라네, 홀바그래. 어디 있는데? 야 엄청 많다 엄청 많아. 그냥 슬슬 슬슬 뭐라도. 자아 이거 보세요. 와, 엄청 많네요. <웃음> 넣어주세요. 와. 자, 슬슬 몰아볼게요, 아빠. 슬슬. 네. <웃음> 야, 이거 뭐 설렁 설렁 뭐라도 물고기가 들어가니 가운데로 가운데로 이게 설렁 설렁 해도 이게 물고기가 들어가 설렁 설렁 설렁 해도 야 이야, 이야. 이야. <웃음> 대박이다? 야 대박이다 야 이게 엄청 큰데요 아빠? 무지하게 크다. 야. 야, 이거 밤에는 너무 잡기가 쉬운거 아니야야 어떻게 이렇게 씨알이 굳힌야 그니까 이야! 어. 어마어마 진짜 역대 최고 아야 우리가 잡은 것 중에서 어, 어. 야 진짜 어마어마하 크네 어마어마하게 커와 진짜 어마어마 큽니다 어마어마커와 진짜 크다 아빠 손보다 더 큰데? <웃음> 야. 야 이렇게 큰거 보기 쉽지 않은데 응. 그냥 슬슬 슬슬 어. 해도 어. 야 엄청 많다 엄청 많아 자 아버님 예자내려갑니다 가서 와요 천천히 갈게요 천천히 설렁 설렁 와요 자, 우리 자, 내려갑니다 내려가 설렁 설렁 자 뭐가 잡혔을까요? 뭐가 잡혔을까요? 와 <웃음> 뭐야 이게? 야, 청나다 엄청나 탈탈 보랍는데 진짜? 와 엄청나다 엄청나 야, 살살 보랏는데, 진짜? 어. 와, 엄청나도 엄청나. 야 어, 어마어마하다 야, 시리 시리 어, 이거 이큰사발이다 야? 음. 응. 엄청 많이 잡혔는데? 오야 야 엄청 많다 방금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야 엄청 많습니다 뚝지, 갈견이, 피라미, 시리 와 요런 종류 엄청 많구요 얜 뭐야? <웃음> 개구리야 고추개구리야 거기 왜 들어가 있니? 얜또 언제 들어가 있었어? <웃음> 자 아무튼 우리 물고기 친구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심히 가요 음. 자 갑니다 출발 이야 잘 간다 잘 간다 저오 아직 잠이 덜 깼나 봐요 우리 친구들이 뚝지야 뚝지야 집가 집에 가야지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